미쳤네 게임. 오야. 오마. 오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응> <gibbon> <웃음> <웃음> <운트 둘 다. 웃음> 아 진짜 둘다개 멍청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운즈라는 게임입니다. 워낙 유명한 멀티 대전 게임이어가지고 굳이 설명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바로 아실 텐데. 오늘 혼자 방송하기 너무 적적해가지고 풀동부인 새벽씨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오늘 이거 하자고 꼬드겼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씨 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저희 둘다이 게임을 처음 하는데 내기하자 우리 어떤 내기요? 이긴 사람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이긴 사람한테 치킨 사주기 어때요? 음... 내가 사주겠군 왜왜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새벽이또 게임 잘하잖아 아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개많이 때리기 첫짤사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게 실력 보다는 운빨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한 봅시다 이거 누르면 스페이 점프를 누르면 조인이 되는구나 아! 어 뭐야 캐릭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이거 내 캐릭터야? 자어이야 이거, 이거 저예요 이거 저예요저예요아 아 미안해요 그지같은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웃음> 너무 하시네 <웃음> 아 지금 카드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캐릭터의 능력을 플러스 할수 있는 카드를 잘 읽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스페이스바네요 아 오케이 이게 제 캐릭터죠 어, 아, 그지같이 생... HP를 더 총알 속도가 늘어나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지네 이게 뭐 막기가 있어요? 막기 쿨타임이 증가하네 뭐 이게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근데 얘네 카드에 나오는 캐릭터들마다 표정이 왜다 있다고 해요? <웃음> 이게 지금 카드를 보니까 반드시 이점과 단점이 같이 있네 이걸로 할게 스프레이 이거 벽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에? 에? 아 아 우클릭이 방어네 우클릭이 아, 순간적인 베리어 오케이? 어? 저게 막 쏘네? 야!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으잇! 우리가! 아아 이거 아 저거는 어떻게 쓰는거지? 잠시만요! 꺼져! 아이가비아 이게? 아아 뭐야 내꺼야 내가 받았어! 나 죽어! 으아악! <웃음> <웃음> 웃음소리 왜 이렇게 사악하노? <웃음> 어, 이거 떨어지면 손상인 건가? 어? 어? 절리안 <웃음> 가?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 가비! 아! 아! 가비! <웃음> 와, 아 이거 왜? 와. 아이 진짜 한끗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네. 와, 너무 섭다. 점점 능력이 어? 추가되는 거죠. 매 라운드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 사람만 죽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쉣 <웃음> 이건 뭐지? 공중에서 멈출 수 있는 건가? 아니 어. 아니 내가 해석해줄게 카드보고 있어봐 계속 막고 있으면 상대를 살짝 끌어들이네요 아 당기기 에 근데 이제 막기 쿨타임이 증가하고 HP가 조금 늘어요 아하 이해하습니다어 진짜네? 진 사람만 능력을 추가하는거네 덤벼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이명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아, 무서. 아, 어, 아, 야 뭐야? 오! 그나 끌어들였어. 오씨, 어, 좀 좋다. 아하, 아, 아니,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해. 왜 이렇게 해, 보고. 아파? 미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블랜 익스플러스언 임팩트. 와, 오, 이거 괜찮은데. 내 총알 이제 폭발해. 블로킹 런치, s you for it. 뭔소리지 모르겠고, 이거 하자. 와, 저거 마지막 한 번에 가겠네. 큰렸다넌 뒤졌어. 핫! 핫! 텀드라우드야, 컷! 어, 어. 가자! 나이스! 오오이 뭐야 이거 이떨어진줄 알았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잠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아, 폭발 데미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웃음> 아 쓰레기였네 나. 데미지가 더 감소되고 장전 속도가 더 증가하지만 총알이 무진장 많아지고 탄이 퍼진대요. 이걸로 해야지. 오... 완전 그냥 산탄총 메타 가자.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웃음> 아 진, 에, 에, 에, 아, 에, 오지마, 에, 에, 오지마. 아 아니, 아 너무 하시네. 아 오지마, 엄치네. 아, 오지? 반대부터못 갔어. <웃음> 지금을 택한다. 아씨 개사기네. 야, 아이템을 얻자. 아튕기는거 할까? 가장 이건 뭐예요? 총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근데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총알 연사가 느려지고 장전 시간 증가. 장전 시간 가뜩이나 느린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장전 시간 느린 건둘다 똑같아서. 어 어. 뒤져. 어, 올라가고 싶어. 어 어. 어 어머머머 어머머. 디저. 에. 에. 에. 에르르르. 어? 에르르. 에르르. 디저. 아 <웃음> <웃음> <웃음> <얘 차분해도 돼? 웃음> 어이가 없네? 안되겠다 잊어 오이씨 <웃음> 어, 뭐야? 나 방금 뭐한거지? 어 뭐야 딱딱딱 따따 <웃음> 어, 뭐야 저아야저빨아들이는거 <웃음> 진짜 개사기라니까 <웃음> <웃음> 에 장정속도 좀 빠르게 해주는 거 없나? 있을 거야 저기 있네 중간 거 보이진인데요? 뭐 3초 동안 딜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데미지 증가 리로드 속도 빨라지고 총알 하나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맞추면 굉장히 치명타인 거네 하지만 아우, 과연 그... 맞을까? 너 총알 두 발밖에 없니? 그런가 봐 아까 세 발짜리였는데 아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내가 맞았네 이거 소리 같은 거 후. 아니 왜 뭐 받아 들이는게 사기네. 어, 어. 이이롬와와와와 와. 장한테개겨두두두두 <웃음> 두. 이럴 때개기지 오지마. 오지마. 아이고, 아. 어 미친 거 아님? 으흐. 개다 어. 산탄총이 여기 또 나왔네? 아니, 무슨. 나 <웃음> 총알로 샤워하시게요. 근데 <웃음> 나도 장전속도 감소 이런 것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총알을 줄이고, 데미지를 증가시키자. 렛츠고! 딜뻥이다. 어, 어? 야, 어? 야, 나이스! 야야야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형! 와! <웃음> 와, 이거 진짜 바닥 너무 아찔해요.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형, 형, 형! 형! <웃음> 아까비 또아 아까비 나이스 아까비 아씨 어 근데 짬판 남았어 어 유도탄 아 이게 유도가 아니라 그냥 지형을 피해 가는 거구나 총알 개수를 늘리는 게 낫겠다 뭐 나처럼 산탄 트리 응. 좋아 산탄대. 산탄 산탄이다 번벼어어 은경 올라서 깜깜 개새 미터트 이겼다 아까비야 와이상시만자두판 오! 오! 오! 오! 뭐야? 오! 씨, 뭐, 와, 자, 오! 씨. 오! 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시 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보여. 표정 왜 이렇게 꼴 같게 갓 더핑 잘하신다 <웃음> 일단은 처음이니까 총알이 많은 게 좋은 거 같으니 총알을 많이 하고 휴지 HP 증가 리치 <웃음> 저피 뺏어 오는 거 아니에요? 어 맞네요 근데 <웃음> 뭐 딱히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서로 솔직히 한방 싸움이라 이걸로 가자 HP 살짝 증가 총알 속도 증가 재장전 시간 증가 땅 <웃음> 부징 아야 으으! 으으! 하하 <웃음> 으으! <웃음> 어? 대로 우매한 것! 네. 하이야아악 나이스!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웃음> 이? 이! 이! 아! 으 <웃음> 뭐 때리죠? 뭐 때리죠? 무서워서 위에 있죠? 아우와! 아우! 이아에 왜? 뭐 때리죠? 왜? 뭐 때리죠? 무서워서 못뭐 때리죠? 왜 이렇게 꼴 맞지? 하 <웃음> <웃음> Yes, 아이 스파이더맨. 연사 속도가 안 좋으니까. 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부디 부디. 넌뒤졌다 샷건이네. 폭발. 콧발. 발탄난 샷건으로 간다. 우시한방 싸움이지? 아야. 아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웃음> 어, 잠깐만. <웃음> 어? 와와영이지영쟤 미쳤나봐 왜, 왜 저렇게 잘해? 어어으으 <웃음> 이상한 <웃음> <쉬는> <웃음> 소리 내지 마어야야야야야아 <웃음> 어, 가세요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저기안 돼? <웃음> 사전거니가안 돼? <웃음> 한..새벽 한번 죽어줘 봤죠? 치킨 좀 사줘 치킨 못뭐 먹죠? 아, 아, 아, 아, 저, 아 잠시만요, 아저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어, 아, 아. 와, 제 방어 쓰는 거봐 미쳤다니까 제. 언제 썼다? 아. 아니야. 드디어 공작. 아, 이거 나 어떻게 됐다. 보자. 뭐지? 개꼴 받는 주문. 제이스 65원. 와, 이동 속도가 60% 증가하고 HP 증가요. 오. 난 개꼴 받는 캐릭터니까. <웃음> 사장이. 응? 사장이 우. 아, 나한테 돌진할 때 이동 속도 증가네. 아. 약간 자석 같은 에이. 느낌. 에이. 와 나이스. 와씨. 아, 아 지영 진짜. 아, 네. 어. 아. 나이스. 어이씨 화나네. 뭐, 그, 이건 뭐야? 3초간 딜을 넣었을 경우에 50% 이동속도 증가 그리고 소량의 HP 흡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우클릭을 눌러서 막기를 시전하면 주변에 침묵을 걸어요 침묵? 뭐 스킬을 못 쓰나 본데요? 어 붙어 있을 때나 가능한 거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목소리> 뭐야 얘 뭐야 얘 미쳤나봐 에. 아, 아파. 에. 밀어 밀어 밀어 밀어던 밀어, 우악. <웃음> 어, 잠시. 만 새벽이가 구투명 어. 굉장히 강해져요. 오 어, 잠시만요. 이안 어. 닿죠? 아 재밌는 <웃음> 거. 나이스! <날> 아이 <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래네? 아, 아 아니, 좋아졌어. 아이 아이 뭐야? 아두 번째 판 너무 순식간에 끝나는 걸? 이거 가야겠다. 뭐 뭔지도 방방. 모르고. 아니 저거 방방 튀는 거예요. 아야. 어, 아야.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라 우매가. 아니. 환자하는 지형 진짜. 우매 새벽. 어우, 제발 나도. 나도 꺼져, 좀. 에, 똥피죠? 에. 아, 이거 안 닿네. <웃음> 야, 야, 야, 야, 야. 어? 이걸 내가 뭐야? 야 아이, 말도 안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오버파워. 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찜찜님 팔 얻는 거 아니에요? 아, 마가도 체력의 네. 15%가 담대요. 아하. 아, 속도 좀 올리자. 어, 이 씨. 아니 그렇게 갑자기. 이. 갓! 갓. 하여튼. 아, 자 표정 개꼴밖에 생겼네. 응? 나 노호 사장님. 뭐안 아, 뭐야? 뭐? 야, 뭐... <웃음> 에, 이 사장. 에구아! <웃음> 어, 깜짝이야. 아, 어사자사자사 이, 이, 이. w 어 잠시만 이거 빨리 올라가 o <웃음> 어, w e 이 l c a n o 이 well. 어? m not g 거야? n g to 가 o I'm g 가 i n g t 가 go. I'm 리가 i n g to go. I'm g 오케이, 내가 빨간색이다. 크릭스타, <웃음> 와 튕겨질 때마다 80% 데미지 증가, 두번 튕길 수 있고, 근데 전체 데미지는 좀 감소네요. 내가 재장전 중일 때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빨리 해석 좀 해봐요, 새벽 씨. 몰라요 이걸로 하자. 튕겨질 때마다 데미지 증가. 에이, <웃음> 나 노호. <웃음> 새벽 색깔 노후 음... 스나전도 가야겠다 크.. <웃음> 스나전 무서운데 어 야야야! 쟤왜 저래? 쟤왜 저래? 야, <웃음> 지금 빨래쟁이지 않았어! 아 않았어요? 뭐야! 어어? <웃음> 어어? 어어? 미쳤나봐 저게? 이? 나이스! 아, 아 튕겨지는 거개 좋네! 진작에 좀 쓸걸 와. 뒤로도 튕겨져 저거! 잠시만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킹 퉁! 아자스 아, 튕겨지는 거 좋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 어? 뭐야? 어떻게 어? 죽었어? 튕겨진 걸로 맞아 죽은 거 같은데요? 어이씨. 데미지 씨. 엄청 센데? 이거는 뭐죠? 그거 폭발샷. 탄이 아, 폭발합니다. 폭발 이걸로 갈게요. 폭발샷. 나 파란색이다, 새벽아. 헷갈리지 마라. 근데 스나이퍼는 폭발샷 별로 안 좋지 않나? 으, 오, 으, 오! <웃음> 데미지! <웃음> 오! 와, 개쏠쏠한데, 데미지? 아도좀챙겨야될거같우 아우 야 아! 아! 아! 뭐야 아 내가 촬영이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사살했죠? 미쳤네 게임. 오야야야 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둘다 웃음> <개덩치 웃음> <웃음> <둘> <웃음> 쟤는 HP가 엄청 엄청난 h p 증가엄크를 어... 할게요. 와 얼마나 p 가해질려나 p 가엄청개 h 서워아청난 HP가 엄청난 가 맞았어 미친. <웃음> 아 엄청난 HP가 엄가엄가가 뭐려나? 뭐야 저 가운데는? 갈리면 최소 즉사인데? 오! 오! 어. 와개 무서워요! 와돌아 <웃음> 어, 총알 너무 무서워요! 오! 오! 어이, 저 총알 난데 오냐고? <웃음> 와! <웃음> 사장한테가 총알? 아니 너무 웃기네! 아! <웃음> 아, 각도를 찾았다! <웃음> <웃음> 으, 으, 으, 오, 좀 피하는데. 이게, 피, 언제부터 피아? 나이스! <웃음> 이게 언제부터 피야? 이게 언제부터 할 게임이 됐지? 라고 <웃음> 위한 것. 아아아아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타거리가 너무 짧다 내가 둘다 멈췄어 <웃음> <웃음> 순간 내정지옴아야 <오면. 웃음> 이거 튕기는 거 너무 도박인데? 으아악! 내, 내 폭탄 아, 아! 이 미친.. 아! 우웩! 우웩! 안녕히 가세요 아아! 아이개오야야야오야야야 죽어! 오야야 어어? 어어? 까비! 탄사샷. 탄사샷. 탄사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이게, 게가 아, 야, 와, 와, 이이이안 맞네. 와, 나이스. <음> 아, 용서할 수 없다. Let's avoid the ground. 뭐야 이게? 지형짐을 피해가는 탄이요. 그러게, 웃기네. 이거 해볼까? 재밌겠다. 지형 지물을 피해 간다고? 어떻게 피해 가는데? 엥? 암 피해 가는데? 오. 오. 아, 약간 무서워. 약간 휘어서 가는구나.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와, 너무 무서워. 어.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아파>. 와,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재밌는데? 이 조합 재밌다. 아, 야, 미친 새.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웃음> 어, 야, 한, 한 방이야? 아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 거야? 나 HP 늘릴래. 이건 뭐지? 튕겼을 때 탄속이 점점 느려지지만 두번더 튕길 수 있고 공격속도 증가네요. 나이 아, 개꿀잼 탱탱볼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나이스 개꿀잼 탱탱볼! 아, 아니! 들어가요! 어우, 어우, 너무 아픈데? 아, 핏! 야! 아, 아우, 씨! 쫄려. 아, 까비. 어, 오, 오, 오, 오, 오. 어 뭐야? 어 뭐야? 어 뒤로 밀렸어. 지 예. 아, 아 와, 좀 잘했다 방금 나. 아, 인정 인정. 와, 이건 뭐야? 뭐? 오, 이거 유도인데? 으, 아, 확한건 아닌데 조금 더 읽어 봤었어야 돼. 아니 유도 치아, 아닌데? 시야에 들어야 돼. 그 우와! 야, 잠깐만. 아, 야, 야. 아파. <웃음> 상자로 때려버리기. 아니, 이게 맞나? <웃음> 아니, 아, 어, 어, 어, 어. 어, 괜찮은데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요? 음, 아. 나이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플레이. 어 뭐야? 상대는 개개 못하는 새벽이야. 뭐야? 오. 오. 와! 와. 얼마나 튕겨내는 거야! 아, 왜안 끝나! 튕기는 게임! <웃음> 와! 와! 무슨 일이야? 나도 튕겨야 되나? 이게 유도탄이 탄속이 느려야 가능하대요. 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유도가 안 돼. 내가 이미 스피드를 올려버려가지고, 유도는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나도 튕기기 갈까? <목소리> 갑시다. 핫! <목소리> 오! 오. <목소리> 뭐야? 방금 뭐야? 아, 아야, 오 뭐야? 저게 유도네. 한번튕기니까 너무... 나한테 와. 나이스. 와, 아, 와! 나이 진짜... 아니, 나 유도 너무 사기인데요? 아니 미친. 미치... 야저 뭐야? 야찍지 찍겼어요? 아야. <웃음> 아, <야>! 나이스. <웃음> 와 유도 미쳤다. <웃음> 야, 진짜 너무 사기인데. 자, 2대1. 와, 유도 대박이네. 와, 아, 나 지금 너무 충격먹었어. 나, 나 유도 빨리 나와라. <웃음> 유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긴다? <웃음> 시야에 보이면 나도 유도가 되네, 이거? 튕겼을 때 적이 오... 보이는 상태면 은 유도됨. 와... 와, 좋아. 잠시만. 자됐다 나는. 아, 저거 본인도 쓰니까. 맞아요? <웃음> 어잘써야겠네 아... 탱커로 가겠습니다. 렛 고! 아우. 아니, 미친. 아니. 아이씨, 내가 맞았어. 아우. 좋아. 아우. 아 b e <웃음> <웃음> 어, <나 다쳤어. 웃음> <웃음> 아 c 아 내가 I never s a 아 Ow. o 아, o Ow. 아 w Ow. o 아, 아, w Ow. o 아, o 아 o 아, 아, 나이와씨 큰일 났다. 유도 너무 아픈데? 아! Yeah! 와 유도! 와 유도 너무 심한데? 나도 유도, 나도 유도 주세요. 유도가 개사기네. 사장님한테는 몸빵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 사장님도 본인 유도 함부로 못 쓰지. 이게 블록킹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막기 했을 때 에임에 레이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레이더 안에 적이 있으면 은 자동 공격. 아... 모르겠다. 주변을 스캔하는 건가? 막기 해봐 지금. 음, 저 범위 안에 내가 감지되면 제가 공격받아요. 아하.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어?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저좀사기님기 저기, 저기, 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예아! Yeah. <웃음> 아 붙어야 이기는데! 아. 아 이게 유도가 진짜 사기라니까? <웃음> 어 뭐야 이건? 슈퍼 노바! 뭐. 그냥 영역 안에 적을 끌어당기고 스턴을 먹인대요. 아하... 아무래도 사장님을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 나랑 그냥 맨 주먹 싸움 해야 돼 사장님이랑. 진짜 <웃음> 주먹 싸움 간다. 사장님 저랑 주먹 싸움 하지 <웃음> 않으실래요? 저랑 주먹 싸움해요. 와, 저 슈퍼노바 저개사인데 저랑 주먹 싸움해요, 사장님. 오지마요 사장님. 오지 마요. 아 뭐야 뭐야, 사장님. 와, <웃음> <오>? 저게 슈퍼노바의 <웃음> 힘이구나. 사장님, 배려. 사장님, 사장님. <웃음> 와, 와. 오! <웃음> 어? 잠 <잠깐만. 웃음> 어? 진짜 무섭다 저거 아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스프레이 좋아 이걸로 가자 <웃음> 다가 오기도 전에 죽여버린다 이런건가요? 그렇지 <웃음> 나이스!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지마 오지마 <웃음> 뭐요? 됐어 아, 무슨일이 일어난거죠? <웃음> 어? 와, 왜다안한테 <웃음> 와! 사장님~~ <웃음> <웃음> 진짜 웃었다. 자자 자자 아, 왜안 자자. 왜안 피우냐고 자자, 이 총알들. <웃음> 자자. 아 와. 아 와. 아유 씨. 튕겨서 내가 넘어졌네. <웃음> 아 너무 웃기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곧장. 사장님. 와. 와. 와. 미치겠네 이거. 와. 와. 힘이 장난 아니다. 이걸로 간다. <웃음> 사장님. 공격이 준내 준내 쎄지고 있어. <웃음> 사장님! 일단 나는 근데 총이 너무 약하다! 아우 야 근데 데미지는 센데 저거? 아 야! 으! 으! 우와, 씨 아우 야! 아우. 아 막기 썼구나! 와! 막기 개 잘해! 힛. 힛. 어, 형! 형! 사장님! 아, 아, 아. <웃음> 어, 아! 어, 잠시만! 나이스! 어, 잠시만. 나이스? 어, 잠시만! 잠시만! 나이! 어. 나, 나이. 형! 까잇! 어우! 아우. 에전. 벽을 통과하진 않네 저게. 까비. 나이스. 아휴. 아우. 아우, 총알로 싸우는 거 되게 힘드네. 뭔가 총알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건 <웃음> 정말 탱커로 가는 길 아닌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정말 극탱커로 가는 거네. <웃음> 좋아요. 힘으로 민다. 사장님. 어, 이거 터졌어. 망했네. 다시. 아니. 사장님! 사장님! <웃음> 아 싱글어! 사장님! 아야 진짜 안 주는데? 어떡 하지? 아이 너무 웃기네. 침몰 데미지, 극도의 데미지. 하지만 공격 속도가 느려짐 이걸로 가자. 극도의 데미지. 극성펜 컨셉. 자 사장님! 아, 오! 아야 나이스. 뭐야? 저기 맞았어. 딱공 당했어. 아. 루아. 히히? 맞다, 쟤 총도 있었지. <웃음> 아장님. <웃음> 와! 잠시야! 잠시야! 와! 잠시야! 와!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웃음> 글라스 캐논. 극도의 데미지. 우와. HP가 줄어듬. 좋아, 한방 싸움 가자! 좋아, 창가 방패다. <웃음> 좋아, 창가 방패다. 아야. 아, 야! 아, 나내 HK가 너무 없어! k <웃음> 키 사장님! 사장님! 아! 어. 어. 아! 아! 빅토리! 아 예! 아. 예! 고맙네! 2대2! k 키 k 야! 사장님, 이거 막판 어떠신가요? 좋아! 치킨은 다의것이다 아, 치킨 질렸는데, 아. 치킨 질렸다고? 어, 그럼 뭐 먹고 싶어? 어... 치킨이요. <웃음> 뭐야? <웃음> 가자! 예! Yeah. 뭐야? 어, 뭐지? 나왜 나 어? 빨간색이지? 새벽이가 빨강이네? 아또 헷갈리게... <웃음> 이거는 근데 뭐예요? 당신이 막았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을 느리게 만듭니다. 이거는요? 당신이 막았을 때탄 피들이 느려지게 만듭니다. 아... 일단은 장전 속도를 올립시다. 그닥 좋은 카드가 없네. 들이. 뭐야 이거. 벽을 아, 뚫습니다? 7미터? 해보자. 재밌겠다. 어? 어야저 어, 아, 반대로 뛰었어. 아, 맞다, 아, 맞다. 깜빡했다. 오우야 이거 좋은데? 어. 아이 관통 씨, 너무 사기잖아요 아. 아. 음, 못 숨어. 다 뚫을 거야. 예. Yeah. 아. 어, 아 이거! 이거지? 치킨은 나의 <웃음> 것이지? 와, 기가 막힌 게 떴네? 어 진짜 카드 운이네? 내가 말했지? 운빨 좋은 게임이라고 이거. <웃음> <웃음> 스피드로 갑시다. 자, 렛츠고! 어, 쉣! 아! 아! 아! 아우! 아, 나 막았는데! 와! <웃음> 아, <웃음> 야, 와! 아이왜 이렇게 잘 써? 받아라, 총! 총. 아 이게 되게, 벽, 되게? 벽인 벽 상태에선 오. 살짝 탄속이 느려지네 어 그러게요 느리네요 음아 음. 하지마! 음. 아나테크테크 음. 노이로제 있어 라 덩치가 개 커져야 되나 저게 네. 자꾸 뚫고 들어오니까 은근 짜증나네 덩치로 싸우자 오지마! 오지마! <웃음> 오지마 이 괴물자식! 웃는 괴물 끔찍해 으악! <웃음> <웃음> <웃음> 깔깔 개새끄아 깔깔 아... 아픈데? 어? 아야 아니 피가 안달아저 인간 <웃음> 웃으면서 계속 쫓아와 무서워 히 아야 아야 관통샷 저 정도 피면 스쳐도 안 방이다! 나이스! 아, 까비. 아, 까비 조금만 공격 더 쐈으면 됐는데 아우 아깝다 아 진짜 저거 HP 증가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구나 아우 까비 아우 응 <웃음> 아이씨. 안타깝. <안타까워. 웃음> 아안 어? 돼! 안 돼! 이거 관통의 유도면 개사기 아닌가? 아니, 이, 아니 이게 나오네? <웃음> 되했다 <되려나? 개망했다. 웃음> <이 건가? 개, 웃음> 이건 이건가? 개망했다. 이건가? 와, 진짜로? 네. 아, 야, 이거 잠깐만, 그냥 개빡에 가서 잠깐만. 싸우는 수밖에 없다. 아, 근데 탄이 너무 느려. <웃음> <웃음> 비명 소리 a <봐. 웃음> 와 i o I n g m a r t h a t s in Jazare? Say, w 아 e 요 아, 총알을 아이씨. 뚫는 건 좋은데 총, 총알 총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우아우아우. 탄속 증가 사야겠어 와, 야, 잠깐만 와, 아, 이게 스이맷 밖으로 나가면 데미지 입는 게좀 어렵네 와, 아, 탄 피하면서 사장님한테 가까이 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웃음> 제발요! 어? 아니, 사장님!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아. 튕겨야지 효과가 발휘되는 건데 아, 그냥 사장님 뚫고 지나가는 거였지? 어, 의미가 없고 나도 유도 내놔 <웃음> 보이전 갈까? 보이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셰프 딜로... 끌렀다... 한대한 대를 치명적으로 아, 와, 와우. 음, 잘 아우! 우와! 잠시만! 우와! 우음잘 피해봐! 어우 예아, 베이베! 아우! 진짜 너무 아파! 예아! Yeah. 음! 딜리셔스! 우와! 잠시만요! 진짜 아니요, 너무 와, 아파! 와! 진짜 쟤왜 이래! 왜 이렇게 무서워! 아우! 아우! 아우! 오기? 꼬기? 깨꼬? 예아! 베베! 야, 나도 유도 하나 먹자. 유도 제발 유도. 아! 아! 나도 유도 내놔. 저도 한방 싸움 가보자. 아우! 와야 잠깐만 뭐, 뭐야? 뭐, 뭐야? 뭐뭐방 뭐지? 어우 야동 너무 아파! 아우 어우 야동 너무 아파! 야! 수고! 와! 와! 아. 치킨 먹는다. 와! 동 너무 아파! 헤헿 <놀람> 헤헿! <놀람> 독딜! 헤헿 헤헤 와! 와! 와! 와! 쫓아... 아, 이조이 아유 도 이거, 이 진짜 아, <웃음> 유도 진짜 아이 너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와 내가 봐도 골거는데어어와와 <웃음> <아우. 아우>. <웃음> <우와>. <웃음> 예, yeah. 말판 가자. 어, 진짜 네. 치킨 가자. 아, 아야 잠깐만. 으, 아. 아우, 아우. 잠깐만, 아, 이걸 끌고 간다고 게임을? 아, 안돼, 안돼. 어, 어, 내려가, 내려가. 락짝. 아니. 아, 이게? 어, 총알 커진 안돼. 총알 코진? 사장님 진짜 I g 치 t 진짜 진짜 이간적으로 어야 진짜 o 해줘요 어! n 아, 아, 잠깐만 t a man. I got a Ujima Ujima Ujima. I said, Don't h 오막 막판 진짜 막판 제발 막판 진짜 막다 마파치다, 마파치다, 마할수 있어 파치 증가 <웃음> 너할수 있어 잘가잘 <웃음> <웃음> 가고 탄속 증가아야 야와 미쳤어! 오지마 오지마 난 필사적으로 도망갈거야 그 필사적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잘가 예아 베에그토리야! 아! 짜증나! 아아! 아, 짜증나! 으으야 <웃음> <웃음> 와 근데 이렇게까지 싸우는거 처음이네 <웃음> 와 진짜 박빙이었다 어, 아, 아, 너무 치킨 재밌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치킨으로 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웃음> 어,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진짜 유도 아니었으면 사장이 나한테 졌다 인정 <웃음> <웃음> 그거 아니었으면 <하셨으면 웃음> 나 진작에 발렸어, 진짜 개발렸어 와 어떻게 조합이 그렇게 나오냐 <웃음> 슬프라 자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과 종료 음.